김어준 정봉주 성추행 사건 아이러니한 결말 방송인 김어준씨가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아이러니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S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정전 의원 측이 성추행 의혹 당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했던 사진 780장 중 일부를 공개해 평소 신분이 있는 정전 의원을 응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씨는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제가 그동안 특수 관계인이라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이 방송을 하차하라고 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이러니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 공장 홈페이지 캡처. 김 씨는 오후 5시쯤에 병원을 떠나서 오후 5시 50분쯤 호텔에 도착한다고 봤다며 오후 5시면 원래 있던 손님을 내보낸다고 하더라. 그 운영 방침은 예전과 지금까지 동일하다고. 오후 5에서 6시까지 기다리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그게 안된다라고 해서 동선과 시간이 클리어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오후 6시 이후 여의도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는 입증 방법을 찾아야 했다며, 여의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제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전 의원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려 하다가 자신의 주장을 반증하는 증거를 스스로 찾아냈다. 아이러니한 결말이라고 평가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정전 의원의 사건 당일 사진 전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유는 경찰이 수사 중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시간대까지 다 제시하면 법원이 내는 결론을 대신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만약 780정의 사진을 다른 매체에 넘겼으면 다 공개했을 것이라며 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진 공개를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정전 사건 당일 행적이 담긴 사진 780장 중 일부를 단독 공개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해온 정전 의원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정전 의원이 지난 28일 2011년 12월 23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렉싱턴 호텔에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기존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자 네티즌 사이에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폐지나 김씨의 하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블랙하우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특정 시간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집중했을 뿐 사건 전체의 실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의 혼선을 야기했다며 시청자 여러분과 피해자 A씨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